가라, 리자드, 불꽃, 없니? 아, 리자드! 좋았어! 자, 그리고 마무리는, 바로, 할퀴기! 좋았어, 리자드! 아주 잘했다구. 리자드가 엄청 성장했잖아. 야. 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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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 또 뭔데 얼마나 약한 포켓몬이라길래 버린거야 음, 그런건 아니고 생긴게 아주 별로라서 버렸어 <웃음> 뭐? 야 어? 오, 어, 정의 사도답셨다 그리고 예전부터 나를 야라고 부르는데내 이름은 차별이거든 전에 잉어킹은 약하다고 버리고 너 듣다 듣자니까 이번엔 포켓몬 생겨가지고 버린거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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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럴 리가 없어 포켓몬이 어떻게 자기 트레이너를 잡아먹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지 생긴 것도 무서워서 같이 지내는 동안 네네 소름이 끼쳤다고 <웃음> 그래도 생긴 걸로 판단하다니 그러면은 우리 좀비 게라두스는 쓰는... 어 이렇게 보이지만 엄청 착하다고 내 말도 잘 듣고 봐봐. 지같이 생긴 것만 키워요 <웃음> 그냥, 그냥이 말이야 에? 아? 소빈아 밤이 늦었다 펜프 섬이라도 나올까 봐 무섭네 난 집에 간다 그래그래 <웃음> 그래. <웃음> 지같은 것만 키운데요 열로 열로 음... 저 녀석 응? 음? 어? 음. 엄마! 엄마? 어? 이게 다 어. 뭐예요? 아 먹이 뭐니? 오늘 이사 갈 거란다 응? 네? 이렇게 갑자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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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끈 집이 우리 집이라고요? 가격도 너무 싼 것도 수상하고 지금까지 이집안 팔리다가 저희가난 것도 수상해요 이거 귀신이라 나오는 집 아니에요? 아이 귀신은 무슨 귀신 같은 게 있을 리 없잖니 아냐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웃음> 얘도 참 웃겨 뭔가 깨름칙한데 음. 잠시 후 이야아 어휴 이게 우리 집이야 어우 저에 살던 사람이 뭐가 그리 그래 급했는지 어이 가구박 하고가구도다 각오. 놓고 가셨네 이거 완전 땡 잡은거지 <웃음> 어? 어어? 어? 어어? 어어? 어? 어? 어? 엄마! 우산이 멋대로 움직여요! 여매나! 오래된 집이라서 뭐 떨어질 수나 어? 그런 게 있는 거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떨어지는 게 거. 아니고 움직인다 이거야! 아이 참 물건이 좀 움직이면 어때 신이 나 보이는구만! 어, 어, 어, 어, 어. 아, 엄마 여기 뭔가 이상해요 그냥 빨리 집으로 돌아가요 이거 우리 집 아니잖아 어 여기 어 여기 이 사자분 또 우리 집이야! 어. 빨리 집집집집 집, 집, 집 정리해 네, 네. 여기 분명 귀신이 사는 곳이야. 엄마. 어. 여기 살다가 저 죽을 거예요, 분명. 귀신이 절죽 죽일 거라고요. 아이, 사람은 그렇게 쉽게 안 죽는데도 그러네. 아이, 난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래. 엄마. 아. 이 집에 있으면, 몸이, 오, 오들오들 떨리고, 쎄한 기분이 들어요. 귀신이 분명 있는 거라고요. 엄마, 이거 안 보이세요? 야. 짐 옷들이 연주하고 있어요! 야, 이 냉장고 삼성이네? 땡 잡았다! 5분 후 대파 썰고 어, 양파 썰고 고춧가루도 썰고 간장도 썰고 어우 냄새 좋다 어우 진짜 어우 난 요리를 너무 잘한다니까 어? 음? 응? 어? 이게 뭐라 어? 띵띵띵 <듬> 이다 <듬> <듬> 어, <귀시다! 듬> 음, 아무래도 여기 너무 으스스한거같아 어? 아 귀신이다! 어! 어! <듬> <듬> 어, 어, 귀시다! 어? 어! 주님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이 어, 귀신아 물러거라 그러니까 엄마 집이 너무 싸다고 했잖아요 어, 그랬니 말이 다 맞다 세상에 귀신이 있었어 어, 바로 그집 환불했단다 어, 귀신 나오는 집을 팔고 말이야 어 진짜 맞다면 택할 뻔했네 그런데 귀신은 아니고 포켓몬이었던 것 같은데 혹시 차별이가 말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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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부동산에 단돈 50만원에 올라온 큰 집을 산건 아니겠지? 맞아요! 땡박스님 그걸 어떻게 음, 그 팬텀은 말이다 사실 2년 전 어떤 한 트레이너가 어리고간 팬텀이란다 잠깐 어디좀 다녀올테니까 집에서 기다려 금방 널 데리러 올테니까 말이야 댕가 댕가 젠가. 아, 저 녀석만 보면 소름끼쳐. 재수가 없달까? 젠가. 잔인하게도 트레이너는 집에 펜더머를 혼자 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 버렸어. 여기입니다. 넓고 참 좋죠? 그런데 가격도 참저렴하구요 정말 좋네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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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텀 넌 버림받은 거야 여기서 아무리 기다려도 절대 네 주인은 오지 않는다고 팬텀 어떻게 하면 집에 있는 팬텀의 마음을 내가 치료해줄 수 있을까 너 때문이잖아 전투에서 약한 건 필요없어 가자! <웃음> 어? 너는 차별 뭐야 너 아는 척하지 마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포켓몬은 약하다고 마음대로 대하는 물건 같은 게 아니라고 뭐 하래 그냥 내 포켓몬 리그에서 우승 시켜주는 물건일 뿐이야 설마 너 포켓몬이 친구라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려는 건 아니겠지. 무슨 소리야? 포켓몬은 우리의 친구야! <웃음> 말도 못하는 포켓몬 따이랑 친구는 무슨 진짜 웃겨 너 친구 없지? 친구 없으니까 포켓몬이랑 친구 하려는 거지 아, 진짜 나는 찐따만 보면 지워받고 싶은데 완전 지워받고 싶네 너! 너! 이집 기억나지? 여긴 내가 2년 전에 살았던 집인데 여기 앞이었구나 정신없이 버터풀이 때리다 보니까 여긴지도 몰랐네 니가 버린 팬텀 기억나? 어 기억나 저주에 걸린 팬텀 기억나지 밥맛 떨어지게 생겨가지고 걔랑 같이 다니면 넘어지고 지갑 잃어버리고 배탈나고 배트는지 맨날 치고 주인한테 분명 저주를 걸어버린게 분명해 그딴건 그냥 진작에 버렸어야 했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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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일드라고 뭐어 i 가어 켄가 팬텀 켄가 켄 켄가 팬텀 켄가 켄가 내가 버린 포켓몬 주워서 키우게 너도 차량 같이 다니면 재수가 없을텐데 갱가 갱가 갱가 팬텀 너도 아까 저기 위해서 진실을 다 들었지 쟤는 긴가. 널 절대로 키울 긴가! 생각이 없다고 갱가 복수하고 싶지 그럼, 나랑 같이 싸울래? 갱가, 갱가, 갱가. 좋다고? 그럼, 내 포켓몬볼로 들어와. 아이고, 루저끼리 모이니까, 나 아주 잘 어울리네. 그래, 포켓몬 배틀이다. 절대 지지 않을 거야. 나와라, 팬텀! <놀람> 너 따위는 버터플러 없애주지. 가라, 쩌리 가루. 버터플 <놀람> 미안하지만, 냉독이다. <놀람> 안돼! 나와라! 퓨츠! 어? 저건 환상의 포켓몬? 저걸 어떻게 구한거지? 나와라! 사이코 키네스트! 어? 자, 맹독 걸고 다시 병... 어? <웃음> 너한테 이 포켓몬만큼은 안쓰려고 했었는데 어쩌다보니까 써버렸네! 어, <웃음> 나와라 퓨츠! 내가... <웃음> 저렇게 포켓몬을 막대하는 녀석에 내가 지다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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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안녕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